빠바바바바바 바바바 바바바 바바바 바바바 이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이제 제 그만 줘, 이제 제발. 아, 등급표 만들 때가 됐어요. 여러분, <웃음> 진짜 미안합니다. 왜냐, 어느 정도 지금 등급표를 내가 밀어왔냐면, 그동안 이제 라반이 나왔죠. 라반 나오고, 봄 엘레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력타르, 신타르가 나왔고, 그 뒤로 이제 마음 리무르가 나왔습니다. 슈나가 나왔고, 베니마루, 밀림나바, 구 리무르 등등이 상향이 되었죠. 아주 많은 변화들을 못본채 하고, 그막 등급표 만들기 좀 어려워요. 제가 영향좀 부담입니다. 하여튼 형이 최대한 지금 랭킹전 계속하고 있거든요. 랭킹전도 꾸준히 한 주에 30판씩은 해. 지난주가 30판에서 29승에서. 괜찮거든. 지금 그래서 아 고수들이 뭐 쓰는지 덱싹 항상 보고 있거든. 자, 그런 최신 바보, 메타 반영해서 오늘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오. 오늘 대금표 S티어만 볼 거예요. 근데 S티어가 무려, 아니, S가 너무 많아. 이 게임 잘 만들었다는 증거야. S 캐릭터 듣나 많아. 그래서 그걸 좀 세분화하기 위해서 형이 이렇게 나눈 거야. S, S, S. 그리고 S, S. 그리고 S. 그리고 S-까지. 마이너스그 <웃음> 밑으로 쭉 있어. A, A+, B, B+, C, D, E까지 있거든. 형님 그 정도 나눠놨는데 캐릭터가 많아 지금 수백... 아이고... 하여튼 오늘 S만 봐도 여러분들 그 정도에서 키워 그 밑으로는 쳐다보지 말고 자 들어갈게요 트리플 S 첫 번째입니다 I'm male 엄청난 살상는데, 마무리의 등장으로 살짝 주춤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마무리와 같이 쓰이면서 최강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마가 때릴 때 이제 버프가 쌓이는데, 그게 마무리한테 뺏겨서, 아, 저격을 당했으려나 하는데, 안 그렇더라. 현실은 뭐다? 둘다 같이 쓰면서 다 쓸어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견이 없는, 어... 해강의 캐릭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트리플 S 두 번째입니다 마왕 림무루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OP로 나온 신캐에요 OP인데 이게 또전생스세계관을 대입해 보면 그럴 만한 납득할 만한 정도 성능이랄까 어, 1인 관통 딜에 정말 무지막지한 힘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 감염기로 어, 애들 회복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잘 쓰이고 있습니다 필사기도뭐필살기나안매이도 좋은 되 같아요 하여튼 쉽게 좋죠 필사기도 좋고 막가스도해가고 시면까지 깔아서 다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감염기도 있다 보니까 근타를 은총으로 넣어서 피 회복하는 그런 덱들도잘 저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여튼 그냥 미친 살상노에다가 그리고 뭐가 좋습니까? 개성이, 매턴, 상대 버프들을 다 지우보는데, 아다 지우는 거 아니고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다 지우는데 그냥 지우는 게아니라그걸 지금 빨아먹어가지고 이게 더세지는 버프를 걷어내는 그 개성 때문이라도 제가 보기 아주 오래 한동안 좀 계속 세일것 같아요. 어, 상당히 좀티어를 유지할 것 같은 영웅입니다. 자, 트리플레스세 번째 페이엔입니다. 페이엔 이제 도발하면서 안에 근타르를 인연으로 넣어가지고 페이엔 이 죽질 않아요. 근강 불기 시전한 다음에 어, 조지는 그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고요. 볼수록 매력적인 캐릭터고 최강의 도발러니다 텐치고는 딜 엄청 잘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필각까지도 합니다. 자 SSS 네 번째 할로윈 고서입니다. 최강의 서포터죠. 설명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자 트리플레스 다섯 번째 각성 킹입니다. 어, 아무래도요 마무르가 등장하고 약간 살짝 주춤한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마에 때리면서 보호막 치면서 유지해가면서 애들 패는 스타일인데 이 강력한 보호막이 관통에 잘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저기서 지금 관통이 난무하고 있는 약간 광통 유리한 이 시대에 조금 저격을 당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광역 살상 너인 것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최강 광역 살상 너입니다. 오 키도 무서 이렇게. 자트리플 s 스 여섯 번째 연옥반입니다. 아무래도 그 피통 정말 피도 많고 하여튼 겁나 단단해. 뭐 겁나 탱커인데 뭐 이제 조금 갖춰가지고 찢어버리는 애들 다 광역으로 찢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연반이다. 좀 나온 지좀 됐지만 여전히 한 세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트리플레스 마지막 다섯 번째 더 원입니다. 아 어, 우리 형님이 지금 사실 많이 이제 좀 쇠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한때 최고의 1인 딜러였던 형이다. 어 그러나. 자, 이 궁극기가 말이죠. 해, 유일한 위타격 1인 궁극기입니다. 뽀끄덩 뽀끄덩 거지. 그러니까 브레이크 개성이 있는 어떤 것들도 잘 뽀수고, 그리고 PVE 같은 데서, 뭐 마수전에서도 계속 채용되고 있고요. 이 형님이 뭐 PVE에서 카드를 빠도 빨리 이동해가지고, 빨리 피사기가 나온다면 조질 수 있는 컨텐츠들. 그러니까 뭐 새로 나온 이벤트 보스나 이런 데서 항상 채용되기 때문에 이 형님은 여전히 제가 SSS를 줬습니다. 약간 사실은 SS를 줘도 돼요. 약간 팬심 좀당긴 것도 있고, 약간 옛날 캐릭터 느낌 조금 납니다. 그래도요, 이형드디봐봐 막 그래도 여전합니다. 딜이. 어디 간건 아니에요. 물론, 이 형보다 더 조건 없이 더센 1인 딜러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등급표에서는 아마 SS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얼티밋을 한번 기다려봅니다. 자, SS로 내려갑니다. w s 첫 번째. 해변 멀리입니다. 해변의 여인 오유노라가 왜 좋느냐.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알려져서 이제 대중적으로 좀 많이 쓰이고 있어요. 제가 막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어 스킬을 두번 쓰면 전체 공불이 들어가는 그 개성 때문에 초반에도 조금 쓰였는데 그래도 좀 약간 약간 잊혀져 있었다가 재발굴된 그런 영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볼수록 강력합니다 자그 다음 크리스마스 릴리아입니다 이 누나도 해물누나처럼잘 쓰면 정말 사악한 처음에는 쳐다도 안봤다가 또 그죠? 이 성물이 또 너무 잘 빠져서 디버프 많으면 능력치가 늦은까지 겁나 세게 때려 딜도 잘하고 피깍 뭐 소멸 걸다가 애들 때리시고 이러니까 더블에스그 다음 패서입니다 페스티벌 고서 일마도 특히나 이 잭라이트로 버프 못쓰게 하지 이성이상 스킬 막 불가능하게 만들어 랭따시키지만 이런 것 때문에 어잘 운영하는 사람들은 상대를 막 괴롭혀가지고 막 말리 죽이는 스타일의 서포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더블에스 그다음 마가류드입니다. 어 최강의 버퍼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더블에스 꼬마 멀린입니다. 어 정말 날카로운 매서운 1인 딜러인데다가 14리 죽지 않는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더블에스 요시넬리여엘입니다 이번에 이 보호막이 마왕 리무르한테좀 저격을 당했어요. 빨리 부거든. 보호막이 빨리고 막실이 버프도 주고 해서 보호막 쓰기도 좀까다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알 개성 대체 불가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 더블에스 쿠사나기 쿄입니다. 많은 저격이 있었어요. 쿄를 저격하기, 저격하기 위한 신캔들도막 나오고 했는데 이자석들이 픽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쿄잘 쓰시는 분들 여전히 잘 쓰고 있습니다. 메턴 시작 시에 불을 다 붙인다는 이 개성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다음 더블에스 페젤드입니다. 일마가 이제 서브에 들어 있으면 아까 쿄랑 연동해가지고 막 아군, 아군 능력치가 38에 24%까지 올라가고 그러죠. 그런 서브로 아주 좋습니다. 다음 더블래스 마그나르쿠 반, 라반입니다. 정말 그냥 서브에 넣기만 해도 우리 아군들 딜이 그냥 보장이 된다랄까 공격 관련 시퍼라가지고 공격력, 치확, 치피, 관통까지. 지금 안 그래도 관통이 또 대세인데, 관통 팍팍팍 하고 안매 관통 때리고 막 마홍림으로 이런거 관통까지 다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냥 서브에 넣기만 해도 딜이 올라간다. 이런. 믿고 쓰는 서브캐입니다 자, 다음 S로 들어가겠습니다. S 첫번째 사리엘입니다. 이제 픽해서 얘를 꺼내서 쓰는 일은 조금 없어진 좀 약간 옛날 캐릭터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은총이 너무 좋죠. 그래서 극 딜러를 위한 인연으로는 최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다음 근타르입니다 리마도 앞에 잘꺼내쓰진 않습니다 꺼내도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잘 꺼내진 않고 주로 은총 욕으로 쓰죠 은총은 어떻게 됩니까? 탱커 인연으로는 최고의 인연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다음 체리엘입니다 체리엘도뭐 꺼내서 썼을 때도 나쁘지 않아요 뭐 지금 뭐 도발해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은총이 너무 좋죠 네, 은총에다가 넣어놔도 상대를 두번칠 때마다 치확치피를막 깎아내리는 디버프를 막 걸기 때문에 디버프 계속 채우기에도 좋고 실질적으로 상대 딜깎는데도 역할을 합니다 자 다음에서 밀림나바 입니다 얼마가 예 성물 잘 이용해서 쓰면 정말 미친 극딜러죠 약간 기복이 있지만 극딜러다 그리고 필살기는 정말 무지막지한 올킬을 낼수 있는 관짝이들을 썩어 가던 캐릭터인데 이번에 리메이크 돼가지고 엄청 세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에스, 베니마루입니다. 인마도 관짝이에서 썩어가지고 뼈도 없고 막 먼지밖에 안 남은 자석이연주하는데 겁나 세졌죠? 예 아무래도 전생 세계관으로 봤을 때 지금 나쁘지 않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성능은 해야 되거든. 세계관으로 봤을 때. 디버프 걸어놓고 약점 피해 팍! 팍! 때 엄청나게 미친 극딜러인 거 우리 영상 보셨죠? 그고 아주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에스 에밀리아입니다. 이마도 콜라보 영웅인데 상당히 좋죠. 빙결 있기 때문에 뭐 여차하면 얼리 보고 필살기 나온 오 비기 있어가지고 올킬 노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슈라입니다. 어 이마 일마... 나는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야. 전생셀에서 아주 좋은 서포터다. 그리고 이제 종족 불명덱에서 좋은 어떤 개성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에스 라입니다 이마도 마찬가지로 요즘 종족 불명덱이 조금 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더 열심히 활약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봄엘레인입니다 각성킹 덱에서 상당히 좋은 서포터죠 자 다음 S 코인고서입니다 여전히 최강 서포터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S 마이너스로 내려가겠습니다 S 마이너 스첫 번째 섬멸 멜리입니다 어, 여전히 좋은데 굳이 섬멸 멜리를 S 마이너라는 거 만들까, 만들어서까지 떨어뜨려야 했었나 싶긴 한데 저격을 좀 당했어요 누구한테? 마왕님으로한테. 안 그래도 설 자리가 많이 없었는데 더 입지를 잃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다음 S마이너 큐자크입니다. 잘 패죠? 자, 다음 S마이너 에칼러브 에칼 아서입니다. 좋은 도블러이죠 자, 다음 S마이너 타르미엘입니다. 4대 천사대께서 아주 좋은 탱커입니다. 자, 다음 S마이너 찬드라 형입니다. 아주 좋은 도블러입니다 자, 다음 S마이너 대체할 수 없는 개선을 가지고 있는 코인멀리 누나입니다. 다음 S마이너 구류드시입니다 성물까지 끼면은 일만한테 깔아보이기 쉬운데 깔아보이면 반각 당하는 아주 무서운 친구죠. 자, 다음 S마이너, 근, 아서입니다. 일마도 성물이 있으면 참 좋고, 좋은 버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S마이너, 시그르드입니다. 아까 나왔던 근, 아서와 둘이 연동이 잘 되죠? 잘 패는 놈입니다. 자, 이상 이렇게 S티어 애들을 다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A티어에도 뭐, A티어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코인드롤 정도? A도 나쁘진 않아요. 로멜을 제가 A로 내렸습니다. 코인메라 이 정도가 A로 보면 되겠고, B 플러스 내려가면 어떤 정도냐면, 루갈이나 관통마멜 정도. 어, 나쁘진 않아요, 빗근도 좀 되게 옛날 느낌 좀 나는 느낌이 있겠고. 근데 B티어로까지 내려가면 이제 누가 나오느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림무루 어, 이게 지금 버그가 아닌가 싶어요. 뭔가 이게 발동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겁나 더럽게 약해요, 진짜. 아, 약해도 이렇게 약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버그인가 싶은데 여하튼, 입마 정도가 B 정도 되겠습니다. 이제 C, D, E는 이제, 와, 얘기도 하지 마, 그냥. 어,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 부시 캔드릭슨 같은 애들. 구스의 스타트. 어, 리세마라 이가 입만 뽑아가지고, 와! 아 무시간들을 쭉가려고 <웃음> 출발했던 그 자석이 이제 요런 정도다. 참 추억의 캐릭터입니다. 등급표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뭐등급표에 완전한 정답은 없는 거 아시죠? 뭐 궁금한 게 있거나 의견 있으면 댓글로 소통해봐도 좋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 굿 바이! 예뻐졌구나. 몰라볼 만큼.